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요번 시간은 그 영문명으로 보내신 분그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급 도전한 스폰서로부터 모함 당하고 한 사실을 본사 상담글에 올려봐도 마이클 허 사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답글만 윤자희 소속 직급자 역시 가재는 개편이고 오히려 그들끼리 우리 같은 사람 자정 노력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직급 도전을 이분도 그분들이 하도 강요를 해서 했는데, 하고 나고 나서부터는 거꾸로, 그 다음서부터 뭐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뭘 모함할 게 있어요? 모함할 게 있는데 모함을 뭐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 몰아버리죠. 그 사람들이. 한번 도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리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어,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해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으니까 당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다 그냥 2년 반 동안에 다 들은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주 귀에 익어버렸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게아 개왕따를 시키죠. 그리고 등신을 만들고 병신을 만들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투명 인간. 분명히 국장이, 국장이란 직금으로 왔는데 등신 쪽, 저, 저기 등신 지나간다. 그 다음에 아주 투명 인간, 있으나 없으나, 뭐, 너, 너 같은 거 있, 있으나 없으나.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뭐, 뭐냐면은, 너는 결단이 없는 애야. 결단을 그런 데다가 써먹어요.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쟤는 있어봤자, 카등에 도움도 안 되고 하는 애고, 또 가끔 또 이렇게 바른 소리 해대면은 골치만 아프니까 저런 애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 시켜. 아주 그냥 짜고, 그것도 아주 그 지들끼리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이즈매를 시키거든요. 그 애들, 애들 사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게 이게 다 청인 다 60, 70대시고뭐 이제 50 못해도 50, 40 이렇게 되신 이런 이런 데서 이런 게 아주 너무 졸졸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태까지 12년간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원래 그러네요. 쟤는 안 되는 애야. 어? 결단에.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통권 5천권, 분권 2000세트 완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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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자기, 그거를 하면서 아주 입에 붙었더만요, 그냥. 그, 그라운은 아주 그게 입에 붙었어. 그 여자 그라운은.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아주 점잖게 얘기하면서도 점점 어우, 말 많이 늘었더만.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서, 하, 어느 결정적인 고, 고때, 고때 나오는 게, 하, 해내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는 있어갖고 해내는 사업. 결단이라는 의미를 해내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해내는 사업이라는 것만 잠시 얘기하고 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쪽이, 한쪽이 무슨 중국 그룹이, 중국 그룹이 커가지고 가야 된대. 임페리얼 찬스라 이거죠. 중국 그룹 그 실상들, 중국에서 지금 성공했다는 뭐 크라운, 뭐 총장들 맞지 습니까 그 실태를 갖다가 다다음주 되면 아마 중국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뭐뭐핀도도그 다음에 뭐자오바과가 뭔가 그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걸로 하면은 무슨 뭐 보물 보자 쓰는 뭐 그런 우리로 보면은 뭐 쿠팡 엔쇼핑 같은 데래요 그러가핀도도 그러니까 하고 무슨 자오바과가 뭔가 그 거기가 거기에 지금 해무임이 또 앱설루트가 얼마 가격 아니 거기에 오픈되지도 않은 게 얼마나 많이 건너갔으면 베르베케다 나와있대요, 거기. 까으로칠 정도로 나와있답니다 가격도 그렇고. 정리 잘해서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월에 한번씩이든뭐 짜잔해, 뭐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오면 그대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게요. 어,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원래가 배팅이 세요. 우린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종주국이니까 그래도 우리로부터 이렇게 건너간 거니까는 우리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본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약 조건을 이렇게 해놔서 지금 그나마 그 정도지. 근데도 지금 가격 보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저기 대림동에 있는 분들 또 저기 뭐 안산에 있는 분들 공항 터미널 근처에서 있는 분들 해갖고 중국 교포들 그분들 어마어마하게 실어내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해모이뭐 해갖고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상으로 보내고 그냥 그 항공 편으로 어마어마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원래 중국 5분 대기전서부터도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그냥 기본이 다 스타마스터 뭐 그냥 샤론 로즈는 그냥 지레 밟히고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크라운 인데 임페리얼 가겠다고 작년 3월 때부터 난리치고 해가지고 뭐 누가 난리를 치고 해서 제가 다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해서 본사에도 제가 전화 걸어서 눈가모크라운니 그런다 그러고 했더니 다 알구만.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해내는 사업이래, 이게. 그들의 생각에는 해내는 사업인데 저 등신 같은 것들은 한번 가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 저 나는 못 배워도, 난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도 내가 너들 같이 그게 찌질이는 아니다. 이런 의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잘랐다고 거기 나와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원데이 세미나에 나와서 그떡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진짜 한심하게 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임페리아 간다고 또 난리를 칠 겁니다. 맨날 나오는 그 인원, 그 인원,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법, 그뻔이다 알거든요. 앞으로 제가 아주 이제 이름만 안 밝히지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제가 들어서 아는 사람다 알게끔 해서 자 저지를 시킬 겁니다 저지를 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전 시간에 제가 교만이라는 부분, 본사가 좀 교만해진 것 같다 그랬는데 마이크로 저 역시도 약간 교만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써었는지 몰랐어요 전뭐 실제로 당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하소연을 하고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뭐라고 저한테 그냥 그거 하도 그냥 귀딱지 그냥 귀딱지가 안을 정도까지 뭐 투명인간 무슨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갖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이없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랬는데 요즘 감을 좀 잃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네트워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25년 동안 해왔고 바닥서부터 해서 하이핑까지도 올라가 봤던 사람이 두 군데에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고 마케팅도 전공한 사람 나 혼자서라도 하면은 아 이거는 100%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를 전 그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100% 이겨요. 왜냐면 그쪽은 정선이 아니고 부정. 정이 아니고 부정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선한 게 아니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수일 뿐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근데 좀 세상이 유튜브 세상이,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저한 사람이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천천에다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체가 있는데 이것처럼 아 유튜브만 이렇게 되고 인플루언서적인 그 어떤 그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제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저렇게 무모한 사람 아닙니다. 가끔 그냥 정의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너무나도 억울하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거 그냥 갑자기 또라이 짓을 갖다 한세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그 그거 경우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인데 100%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 원주민 전 시간에 얘기하다가 하는데 원주민이 일 저기, 인디안들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문화가 없어질 정도로 그냥 뭉개져버린 그거 아니거든요. 아휴, 진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대로 5개념, 5원칙대로 하는 그게 64년도 그래 왔고 그게 원주민입니다. 아메에서는 우리 이렇게 시스템 대로 원칙 5개념화에사는 사람이 거의 90%고 10%가 이단 아들이 가끔 들어와가지고 뭐 여섯 명을 짜고 들어왔네 막 해갖고 저 못난 이들저저저 저, 저, 아유 못된 은 것들 얼마나 하나 보자고 뭐 1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그러고 나서 그냥 5개월 단에서 무너지고 하는 거 무지 많이 봤거든요. 5년을 갔다가 했는데도 원칙에서 조금 어긋 나고 조금 리더가 돼가지고 조금 생각만 조금 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우, 직간에는 무슨 뭐 우, 운영의 묘니 뭐 이러고 하다가 예? 무너지는 거 제가 무지무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쳐보고 또 거기서 망가져도 보고 베레베거로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냥 천만 원 이상씩 받아본 것도 있고 그것도 몇, 몇 년을 거쳐서 받고 맨날 단상에 올라가서 스피치하고 맨날 단상 뒤에 올라가 있고 그 역할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사역에 깝다시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경험이,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1인 1크리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뭐 해모임, 앱솔루트 그래서 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 그거랑 좀 다르게 아, 그리고 제 구독자들이 대다수 가난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냐면 다 왕따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그런 다 하위 지급자들이거든요. 1T, 2T, 3T 뭐 그냥 깔딱고개 또 다른 분은 지금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개탄스러운 이라고 또한 누가 댓글을 보내셨어요. 다그그 그 정도의 분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셋쌤 하고 뭐가 해보려고 그냥 깔딱고개서 에 지금도 헤매고 계시면서 지금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일화를 갖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 기독교 믿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책은 읽지도 말고 유튜브는 절대로 들어가서 보면 안 되고 그걸 어찌나 세뇌를 받았는지 저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나서 악수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했더니 무슨 가상계좌라는 게 있대요. 팀장을 가야 되는데, 가상계좌에다가 몇백만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짜 맞춘 거죠. 뭐 A4 용지 다 하시잖아요. 뭐, 넌 세일즈 마스터, 너도 세일즈 마스터 가야 되고, 너는 팀장 가고, 너 팀장 가고, 뭐 하면은, 너는 국장 가고, 뭐 이게 하면은, 그 국장용, 뭐 팀장용, 뭐 해갖고 A4 용지에다가 딱다 일일로 15일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A4 용지에다가 딱 짜준다 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위에서 뭐 하명이 내려왔대요. 어, 임금님께서. 저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그, 그분 있잖아요. 뭐 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명이 내려왔대. 참, 그, 초등학교 나왔다는 그분 하명을 어찌 그렇게들 잘 받아서 제키는지. 그래서 그래갖고 A4용지 뽑아갖고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가상계다 터놓고 클릭을 하려고. 그리고 밤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를.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딱 어, 이거, 저 뭐, 이, 요즘은 듣고 그것도 다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하나 봐요. 어, 그, 그 외에는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탁 누르고 기도를 하고 같이 온라인 그 기도에 참, 참석을 하고 딱, 아, 이제는 해야지. 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또 그, 그렇게 마음 먹고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얼굴이 마이크로가 딱 뜨드래요. 그 제목까지. 그래서 뭐야? 그러고 탁 눌러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직급도전에폐야 그러고 제가 하는데 자기의 사례하고 너무나도 같은 얘기를 그때 마침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유튜브를.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마이크로라는 사람이구나. 그때서부터는 그냥 그걸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칠탄인가로 나간 거니까 그냥 계속 앞뒤로 해갖고 다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에 돈을 안 넣었댑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어,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그때 그 기도 드리고 나서 어제 유튜브를 봐서 그걸 안 해서 지금 가정이 박살이 안 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간간히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세요 뭐 그거 한번 뭐 팀장 도전했다고 무슨 뭐 가정이 박살 나겠냐마는 그게 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는그참 너무나도 가정을 건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분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이 얘기를 또 저기 끌어내냐면 혹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다수 지금 여기서 해배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 5,400명 물론 스파이 또한 몇십 명 몇백 명 되겠죠 예, 그분 말고 제대로 보시고 뭐저세세마 예, 들어서 무슨 그 저기 마이 구간 깔딱고개 그것도 다 아시고 뭐 세븐코아 뭐 그렇게 문자 보, 보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면 벌써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저기 기독교에서 누구 이렇게 보고마듯이, 자, 지금 직급도전에, 우리가 지금 5,400명이니까 약 80%인 그거보다 한 4배가 되겠죠. 5,420,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그 직급도전 그 거기에서 이거 보지도 말고 해서 이걸 아주 담쌓고 지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1일 1크릭,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엔쇼핑이고, 뭐, 뭐, 1번 가고, 뭐고 안에 해모임이고, 앱설루트입니다. 아무 데나 광고 있는 거 그냥 찍어서 그냥 한번 훑어보는 척하고 나오시든 그냥 눌러만 놓고 그냥 나오더라도 돈은 자동으로 기계니까 찍었다 그러면 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못하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방법이죠. 오늘은 두 번째, 두 번째 운동은 또 뭐냐면 구체적인 운동이죠. 1 플러스 1 운동입니다. 뭐 사람을 가지고 1 플러스 1 이라고 뭐 하게 저도 여러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것처럼 이미지가 강한 건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1 플러스 1 이라고 그냥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씁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1 플러스 1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만 마이클 크허 이거를 듣고 정신 차리고 아 동참하고 사이다 갔습니다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듣자고 그러다가 제 유튜브를 와서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사례가 몇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보지 말라니까 제가 무슨 굉장히 흉측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야 진짜 어쩌면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야? 진짜 순진한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쪽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1 플러스 1 여러분만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씩 동참을 시키십시오 일일일일크릭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하게 하고 한 사람씩 마이크로 헛걸어 갔다 강제구독을 시키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보게끔 하세요. 그래야지 이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건 100%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인데 이거를 조금 해도 단축시키려면 아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야 공론화가 더 많이 되고 더 확실하게 됩니다. 빨리 되고. 그러면은 도저히 이거는 이거 조치를 안하면 안 되겠다 누가 나와요 본사가 나오죠 그들의 명단은 누가 갖고 이거 그들의 실적이 몰아서 올라오는 실적 누가 아, 요번에 직급 도전을 해서 그냥 반짝이로 올라갔구만 그거 전선전선을 까보고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본사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심증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100% 이건 물, 물증이죠 왜냐면 그들이 하도 떠올리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왕따시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집에까지 했어 통제를 하지 않나 싫은 소리가 온갖 소리도 하고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깡패 짓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아치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깡패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가려면 3일 무브먼트처럼 가려면 은이 인터넷 재판매 박살도 아닙니다 박멸입니다 박멸 제가 2년 반 전부터 그냥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박멸 바퀴벌레만도 못하니까 박멸이라는 용어로 쓰려고 하는데 점잖지 못해서 여태 참고 왔었는데 박살은 저번에 번뭐모 임페리얼이 박살 위원장 했던 거니까 저 박살도 아니에요. 이건 박멸입니다. 박멸. 그러니까 여기 박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 열심히 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실분 전화 주시고 뭐 하소연 전화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거 하시고 바빠요. 그것도 일은 일클릭해서 그. 충전금 빨리 빠져나가게 많이 빠져나가서 아이고 못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또한번그래서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 아직도 그구렁텅이에서이러질지 저러고 못하는 사람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딴거 없어요 유튜브 이렇게 그냥 정렬하게 얘기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든지 나 혼자라도 제가 아까 교만했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 혼자서라도 충분히 한다 왜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이런 교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냥 댓글들도 막 주시고 아주 장문에 거래갖고 제가 아주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귀향에 할거 이거 단축 시켜야죠 단축 시켜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거 들으라고 러세요 저 최근 뭐다안 듣더라도 요요 요, 요즘 거래도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야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비비블로 묶어놨기 때문에 딱도 뭐, 뭔지 몰라도 비비블 말하면 안될것 같아 다 눈치만 봐 카드를 걸어서 카드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손해 보고 지금 완전히 말도 못 하고 그냥 집에 가서도 그냥 말도 못 하고 그냥 너 남편이 알면또뭐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별, 별 그러면서도 또 여기 와서는 그 사람도 눈치를 봐. 이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죠 도대체 입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자기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몽입니다개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 사람이 나 하나로 구축하지 않고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만 명이 넘어가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써지죠 그것도또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맨날 맨날 5천명 구독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씩 구독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보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미션입니다. 주어진 임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더,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가같 힘을 받아야지 누구하고도 싸워요. 뭐 제가 100%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는 바르게 가고 선하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악한 무리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면 대중들이 같이 밑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더 중요한 운동입니다. 1 플러스 1. 기억하시고, 한 사람씩, 마이크로 유튜브 봐. 그냥 보고, 우리, 너도 이 대열에 서. 그래서 같이, 그냥 약한 목소리라도 내주고, 힘 실어주고 하자.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봐서, 어, 내가 얘네들한테 완전히 당하고, 어떡하든 세뇌교육 당하고, 여태껏 있었구나. 그래서 또그 사람이 또전달하 전달하고 해서, 그들이 설 자리를 얻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전 시간에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1인 1크릭, 오버초 광고, 광고 눌러서 눌러서 충전금이 그냥 빨리 나가는 디도스공격마냥 의도적인 공격을 하자는 얘기예요. 누구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누르겠다는데 무슨,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악한, 그들도 지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항면도 못합니다. 진짜 자빠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내부적으로도 우리의 세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또1 플러스 1이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모르고 순진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게 시스템인지 알았어요. 전 들어올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아는 바도 없고 어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무지 많습니다. 네트워크 경험 진짜 없는 사람들도 무지 많고 자기네들이 그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왕따당하고 언젠가는 왕따당해요. 그들은 절대로 거기서 대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개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돈을 갖다가 넣고 밑밥, 그 사람들의 밑밥만 제공해주고 자기는 맨 제거나 갖고 있고 이렇게 안 하는 거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 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더큰 그룹을 만들어서 절대로 이제는 그냥 에, 묵과하고 네다 알고 있습니다 좋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제는 아유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그런 얘기 이제 만하시고 이제는 공론화 시켜서 요번 기회 에 연말에 가기 전에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저와 같이 이렇게 용기를 얻으라는 면얘기인데이 게임은요 1%도 빠짐이 없어요. 99%도 아니고 100%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이미 벌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간 단축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그냥 기간을 단축시키느냐. 왜냐? 자본주의 원리대로 그 사람들은 돈이 되면 죽을 때까지도 그 그거 안 놓습니다. 쉬운 걸 배웠는데 어려운 거 배울 생각 안 해요. 독보서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숙주 들어갔다가 빨리 많이 잡아내버려야 돼요. 없애 문화적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제가 예측한 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지금 금액이 5만 4천 원에서 지금 5만 5천 원, 5만 4천 원에서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고, 고 금액에서 지금 계속 정체 내지는 그러다가 올라갑니다. 가격이 인터넷 재판매 가격이. 그리고 지금 그 직급도전에서 있는 그 20% 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중에서도 마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봐야 맨날 저 사람들한테 밑밥만 대주고 나는 맨날 빚만 지고 지금까지 진거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지 않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관성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분들서부터 돌릴 겁니다. 돌리게 되고 나면 은 거기에서 이 방이 일어나야 돼요. 그쪽에서. 이 방이 일어나야지 제일 이기는 거는 그쪽을 교란시키는 작전이 제일 거기를 막 이렇게 그냥 싸움을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최고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100% 이기는 전쟁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자는 무브먼트대로 하루에 들어가서 1인 1크릭 해주시고 1크릭, 2크릭, 3크릭 그냥 막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죠? 뭐저 그 벌레 잡듯이, 그냥, 벌레, 그, 5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이거 잡아갖고, 모기문면 지직, 지직 하듯이,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나 요번에 사가지고 했는데, 뭐 저도 약간 좀 잔인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지직, 지직 소리 나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독버섯들, 진짜, 독벌레들, 바퀴벌레들 잡는다는 그 개념으로, 해충들을 잡는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되고, 나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나 하나가 아니고, 외연을 확대시켜야 돼요. 그쪽을 교란을 시켜 이반을 시키고 교란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1인 한사람씩보음 전파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하면 100% 이기는 게임이지만 기간의 문제이니까 조금 해도더 단축시키고 우리가 했던 소기에 그게 돼서 그래 그렇게 무너질 거로 같아요. 어떻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또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또, 또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게 있어요. 무먼트니까. 브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시리즈로 얘기해 줄 테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느끼지 마시고 동하는 대로 한 사람씩 전달하시고 한 사람씩 또 그렇게 하시고 일크리, 일크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